힘주어 뽑아내고. 저는 뇌관리한다. 네, 안녕, 동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 곳에 볼 일이 있어서 차가 있는 곳으로 갔더니 타이어에 바람이 살짝 빠져있고 못이나 나사가 박혀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너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난 상태에서 고속 주행 중에는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타이어가 휠에서 이탈되면서 차체 제어가 힘들어지게 되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끔은 타이어의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직접 수리가 가능하신가요? 간단한 작업이지만 무척 힘을 필요로 하는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오너라면 타이어의 펑크 정도는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힘들이지 않고 누구나 쉽고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타이어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보다도 약 4배 정도 높다 그래. 그건 바로 타이어 관련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뜻이겠지. 지금 보는 것과 같은 타이어 응급처치 키트가 있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또다시 정비업체를 방문해서 펑크를 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 또 외진 곳에서 보험사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고 만약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직접 수리가 가능하면 편할 텐데 말이야 대부분의 정비업소나 자가 수리용으로 통상 지렁이로 통용되는 펑크실 또는 끈끈이 실을 이용한 이런 하이어 수리 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남자 성인들도 이 끈끈한 지렁이를 펑크가 난 곳에 끼우는 것이 무척 힘을 필요로 하고 특히 여성 운전자들이 사용하기는 더욱 불편한 게 사실이지 지금부터 내가 많은 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성 운전자들도 쉽게 펑크를 수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알려줄게 바로 이건데 손바닥만한 작은 파우치로 차 안에 휴대하기가 좋고 깔끔한데 내용물을 보면 줄 송곳이 하나 있고 이건 권총처럼 생긴 이렇게 돌아가는 플러거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렇게 노즐하고 송곳이 결합된 것이 있고 말랑말랑한 버섯 모양의 고무 재질의 이런 플러그가 있고 또 칼이 하나 들어있네 이건 사용 설명서고 여기 타이어에 나사못이 하나 박혀있는데 타이어의 안쪽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피를 분리했는데 바로 시작해볼게 타이어에 박힌 나사못을 리퍼나 프라이어를 사용해서 빼내야겠지 줄 송곳을 펑크가 난 부분에 끼워 넣고 돌리면서 구멍을 고르게 확장시켜준 다음 플러그의 손잡이를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서 가운데 금속 부분을 뒤로 완전하게 후퇴시켜 놓은 다음 플러그의 앞쪽 구멍에 플러그를 보는 것처럼 올려놓고 앞쪽 부분을 손으로 살짝 눌러서 끼워준 다음 노즐과 송곳을 결합시킨 다음 펑크가 났던 부분에 끼운 상태에서 다시 송곳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빼내고 플러그를 송곳을 뺀 노즐에 끼우고 시계방향으로 돌려 결합을 시키고 플러그의 몸통을 잡고 손잡이만 시계방향으로 끝까지 돌리게 되면 플러그 안쪽의 플러그가 노즐을 통해 빠져나오게 되고 다시 노즐과 플러그가 결합된 상태로 힘주어 뽑아내고 타이어 겉면에 돌출된 플러그 끝을 프라이어로 잡아서 당겨주고 마지막으로 칼을 사용해서 튀어나온 플러그를 잘라주면 펑크 수리가 끝나는 거야 아, 작업 공정을 하나하나 설명하니까 긴것 같지만 사실 단순한 작업이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운전은 하지만 의외로 이런 간단한 수리를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던데요 장비빨이라 하기는 뭐하지만 이런 작은 키트 하나 차 안에 휴대하고 계시면 내 차는 물론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안전과 직결된 것입니다 가끔 타이어의 상태를 점검하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네, 관련된다 수고했어 동투비요